건강한 재료의 영양 그대로 식탁에서 시작하는 행복. 리퀵 미니 식품 건조기 라이프 인 헬시 밸런스 식품 건조기 선두주자 리퀵 리퀵의 이유 있는 자신감 20여 년의 제품 개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식품 건조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리퀵만의 핵심 기술, 후면 건조 공기순환 시스템으로 모든 재료가 골고루 건조될 수 있도록 완벽 순환. 재료의 영양성분은 유지하고, 본연의 맛은 u p 다양한 건조 및 요리로 신선하고 맛있게. 리퀴비 만들면 다릅니다. 세련되고 부드러운 곡선형 디자인. 사이드 오픈 편리한 재료 투입. 스테인리스 그 이상의 SUS304. 재료가 닿는 모든 부분 건강한 스테인리스 4단 트레이. 식품건조는 물론 냄새 걱정 N.O. 99.9% 생활의 걱정 세균까지 잡아내다. 더 안전하고 간단하게 용기채로 넣어 발효 리퀵을 사용하는 순간 일상의 품격을 높이다. 리퀵 미니 식품건조기